야, 인티제? 넌 평소에 공부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성적이 좋아? 그거 칭찬이지? 하하하. <웃음> 기분 좀. 야, 인프제 넌 평소에 공부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성적이 좋아? 헐, 도대체 난 어떻게 바뀔래. 빈정상함